안녕하십니까 손다림 목사입니다 저는 어, 박주민 국회의원의 지명을 받아서 닥터 헬기 소생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닥터 헬기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우는 좋은 장비입니다 그런데 최근 닥터 헬기가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 때문에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닥텔의 소음은 풍선을 터뜨릴 때 나는 소리 의 크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전혀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의 큰 소음이 아니고 또이 정도의 소음은 우리 모두가 인내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다소의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비교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 모두가 인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들이 닥터 헬기 운행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위급에 처한 많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응암동 성당 남학현 신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갑 박주민 국회의원의 지명을 받아서 닥터헬기 소생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닥터헬기는 말 그대로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닥터헬기가 소음 민원으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닥터헬기의 소음은 풍선을 터뜨릴 때 나는 소리와 따뜻하다고 합니다. 박사의 기소리는 생명입니다. 참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 소음을 참으면 우리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으시죠? 네! 이 다음으로 캠페인을 이어가실 분들은 광릉 성당의 서춘배 신부님 고양동 성당의 김정일 신부님, 포교 베네딕토 수녀원의 김해나 이반 수녀님입니다 기쁘게 동참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삼천사오지 성은수입니다. 서울 은평가 박주민 의원으로 지명을 받아 닥터 헬기 수호증 캠페인에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닥터 헬기는 응급환자 발생 시 충돌한, 출동하는, 날아다니는 응급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닥터 헬기의 수 민원으로 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만 이소음을 인내하시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우리 이웃의 생명을 죽음에서 삶으로 이어주는 닥터 헬기입니다. 우리 적극 이 운동에 동참합시다. 다음 캠핑 지명자로 수옥사 주지 호산스님과 진관사 주지 개호스님 그리고 열린손은 네린네 열린 법현스님을 지명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